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소감이요? 네. 너무 달래? 아 너무 돼. 저뭐 상무 입대하는 건 좋은데, 저 사실 그 윤수 형이랑 승규 형 들어가는 거 어제 봤거든요. 착장 <웃음> 합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지금. <웃음> 좀이 익숙한 광경을 보고 좀좀 좀 힘드네요. 그 윤수 형이 말했듯이 뭐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저 상무 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 열심히 해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잘 늘어가지고 예. 아... 어, 상무 가는 건 정말 좋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형들은 그랬는데 재밌을 거라고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고 해가지고 즐길 예정입니다 어, 아, 지각 지각! 커피 커피! 미안하다. 커피 커피. 미안하다. 커피! 형 소감! 입대 소감 말씀해달래요 입대 소감? 소감! 네. <웃음> 많이 우울합니다 <웃음> 제 동생들과 함께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뭐 동기죠? 근데 가기 전에 어떻게 시간 보내세요 저는 가족들이랑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응, 저희 휴가를 못 받아서 1월까지 어,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와서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바로 왔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들 만날 사람좀 만나고요 어제 이제 대전 쪽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가족들이랑 마지막에 같이 있다가 왔습니다 저도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저희 집에 형이 있는데 형이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제가 형 군대 갔을 때 많이 놀렸었는데 그거 좀한두 배로 되돌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올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조금 힘들었습니다 제일 보고 싶을 것 같은 사람이요? 팬분들이 가장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 부모님도 보고 싶을 것 같고 물론 팬들도 보고 싶을 것 같고 삼성에 있는 선후배 다 형들이랑 후배나 다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 제이처럼 팬분들 많이 보고 싶을 것 같고 부모님이랑 또 형들이랑 후배들이 많이 잘 갔다 오라고 얘기해줘서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의지할 선임? 저는 뭐, 승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도 있지만 승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훈련소만 잘 마무리하자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이야기 들으시죠? 승규한테요? 그냥 일단 뭐 부대에 들어가면은 또 잘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일단 훈련소가 좀 많이 힘들 거라고 해가지고 예 네, 우울합니다 어, 저는 승민이 형이랑 윤수 형한테 좀 많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윤수 형인 거 같습니다 윤수 형하고 연락 되 많이 했는데 윤수 형이 저보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면 근데 이게 장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젠잘 계속 그래가지고 어, 저는 안 썼습니다 전안 받아도 돼가지고 저도 저도 안 올릴 거다 네, 저도 안 썼습니다 아, 쓰려고 했는데 아, 못 썼어요 네,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승규한테 한통 썼고요 네, 쓰려고 한건 아닌데 걔가 뭐라 할까봐 일단 예의상 한통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승규도 써주겠죠 네. 뭐하나 발전하고 싶은가 일단 모든 걸다 발전을 해야 될것 같고요 웨이트 많이 해서 체력적인 부분 올리고 싶고 타격이나 수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규와 같이 운동하면서 잘 성장해서 오겠습니다 어, 저도 다 좋아지고 싶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가서 구속이나 체력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좀 발전할 수 있으면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저도 일단 구속을 가장 먼저 올리고 싶고 몸을 먼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몸을 잘 키우고 구속을 잘 올려서 제구가 잘 되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도록 해서 제대했을 땐 팬분들께서 기대할 수 있도록 그런 점 보완하고 싶습니다 뭐 시즌 때도 제가 항상 숙소에 있어 가지고 많이 못 뵀는데 그거랑 느낌이 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근데 형 한번 보냈으니까 두 번째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시합 때 보러 오시면 되니까 뭐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야 갔다가 이제 안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부상 없이 갔다 오겠습니다 네 경기 때 보면 되니까 네, 또 저는 이제 숙소를 졸업하고 나서도 집에 많이 못 찾아뵈서 그런 걸좀 항상 후회하고 그러는 편인데 또 군대에서 좀더 성숙해져서 제대하고 나서는 부모님 많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웃음> 어, 형이. 형이 뭔줄 아는 건데. 우리. 문경에서도 소식 들으실 수 있으니까 좋은 소식 들려오게 열심히 해서 기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해서 나가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 <웃음> 어, 일단 부상 없이 더 발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웃음> 예. 많이 잘 갔다 오시, 오라고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이랑 주혁이랑 또 안에 있는 형들이랑 같이 어, 열시, 열심히 야구해서 나와서 바로 보탬이 될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울하다 네. 맞지? 그럼 왜 이렇게 우울해 하세요? 그 승규 형이랑 윤수 형 보니까 그렇게 안 우울해 하는데 나왜 이렇게 우울하냐? 근데 그때는 뭐 친구들 막 태우영하고 성주형 좀 따라 하시던아무 알아 그러니까. 아 근데 지금은 이거 신나인데. 원정 원정 간다니까. 원정 그거잖아. 오, 저기 친구들. 이해해야지. 예. 우리 그 마지막에 인스타에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경계할줄 알지? 예. 아, 배웠어요. 모자 한아 시원하게. 모자는 조금 모자는 손 놓는대. 똑같이 해. 아근데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다운펌을 해가지고 잘안 밀리더라고요. 아. 그럼 아마 알아서 해주겠지 뭐. 아, 밀렸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길어요, 형. 여보세요. 라이온스 TV 찍고 있습니다. 정빈이 형갈 때는 라이온즈안 왔다는데요? 아. 어, 그럼 갈게요. 본인도 인사하고 들어가야 되려고요. 네. 축구가 네. 아, 정빈이 형. 종빈이형 네.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네, 네. 오 다녀오겠습니다 형. 좀 빨리 가 네. 네. 네. 파이팅. 네. 형 시합 때 봐요. 네오겠습니다 갔다 네, 오겠습니다. 올게요. 네. 예.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안 봤니? 안 봤네요. 어, 안받아요 누구? 아, 원석 선수가 서 너무 아쉽겠어요, 근데 진짜. 궁금해. 궁금해. 떠나왔거든요, 원석이 형한테. 잘 갔다 오라고. 꼭, 제대해서, 제가 16번 달고, 야구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잘 챙겨주셔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웃음> 조심히 가까워요. 와, 네. 이쁘다. <웃음>